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우선 도커에서 포테이너로 접속을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렌트 자동 다운로드인 트랜스미션을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된 도커를 클릭하면 컨테이너가 있죠 이전에 설치했던 엔진엑스가 있고요 애드 컨테이너를 눌러줍니다 이름은 트랜스미션을 적어주고 이미지는 화면에 보이는 리눅스 서버 트랜스미션을 적어줍니다. 디플로이 컨테이너를 눌러서 트랜스미션 컨테이너를 가져옵니다. 완료가 되면 트랜스미션에 들어가서 기본 설정들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Publish a new network p o 라고 있는데 클릭을 세번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처음엔 트랜스미션 웹 접속포트 9 0 9 1을 적어주고요. 두번째는 트랜스미션 다운로드 포트인 51413을 적어줍니다. 아래에도 똑같이 적은 다음에 UDP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볼륨을 수정해줄 건데 토렌트 다운로드 받았을 때 토렌트 파일 수동으로 워치 파일 넣어줄 때 그리고 트랜스미션 설정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2로 접속을 해서 외부 저장장치 경로를 복사를 하고요. 저는 d v d i s k b y l a b e l e x t 라고 되어있죠.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잘 접속이 되는 걸볼수 있고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외부 저장장치 경로로 연동을 시켜줄 거예요. 워치 폴더, 콘피그 폴더 다 수정을 해줍니다. 폴더도 수정을 해주고 피그 폴더도 수정을 해주고요 자 리스타트 폴리쉬 탭으로 가셔서 오레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더 컨테이너를 눌러서 컨테이너를 다시 가져옵니다 자 이제 9091로 접속을 해볼게요 트랜스미션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토렌트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잘 다운로드가 되는 걸볼수 있고 삼바를 이용한 서버로 접속을 해서 토렌트 파일이 어떻게 받아지는지 볼게요 다운로드 폴더가 있고 완료 폴더가 있고 진행 중인 폴더가 있네요 파일이 잘 보이고 이번에는 토렌트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해볼 거예요 아래 보면은 콤피그랑 토렌트 다운로드 워치가 있는데 요거 이름도 좀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에디트로 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볼륨으로 가서 워치는 토렌트 워치로 바꿔주고 콤피그는 토렌트 콤픽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이름을 다시 한번 수정한 다음에 디플로이드 컨테이너를 눌러서 다시 가져와봅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토렌트로 다시 접속을 해 볼게요 다시 잘 접속이 되는 걸볼수 있고 푸티로 가서 아까 만들었던 폴더가 잘 보이는지 볼게요 토렌트 다운로드, 토렌트 워치, 토렌트 콘피가잘 보이죠? 어, 토렌트 콤픽으로 가서 VI를 이용해서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토렌트 설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원래 다운로드 안에 컴플리트랑 인컴플리트가 있는데 요거 완료랑 진행중인 파일 그냥 다 다운로드 폴더에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 여기네요 그 사용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유저 네임에 저는 메두이노스라고 적고 패스워드 쪽은 다 삭제한 다음에 일단 임시로 1234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좀더 내려가면은 트래쉬 오리지널 토렌트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걸 트루로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거예요 이전 파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어설라이제이션 리콰이어라고 있는데 이것도 트루로 바꿔줍니다 암호 설정으로 로그인하겠다고 권한 요구 설정을 트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WQ로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토렌트 컨테이너를 리스타트를 해줍니다 그 다시 9091 웹인터페이스로 토렌트 미션 접속 짜잔 로그인을 임시해보고 다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쌈바로 서버에 접속해서 폴더에 잘 다운로드 되고 있는지 설정이 잘 반영됐는지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한 거면 잘된 겁니다. 이제 토렌트를 라즈베리파이 이용해서 웹으로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웹으로 서버 폴더 파일 접근할 수 있는 웹 DA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